자, 이곳은 전시회 뒤쪽 인데요 아, 이쪽은 헌이 네, 이렇게 뚫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 뒤쪽으로 여기 보면 여기 선반 위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장비들이 아, 설치가 될 겁니다 아, 여기 뒤쪽에 아, 그리고 Okay. 이제 이쪽 이제 오른쪽인데 이쪽 죠 지금 한참 저기 솔루션 기둥 두 개가 있는데 이 솔루션 기둥 두 개에다가 지금 장비들 설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역시 벽면에 어, 저희 제품에 대한 어, 카다로그 정보, 네, 제품 정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 편에 로고가 들어올 예정인데 아직. 어, 작업은 아직은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진행될 때마다 제가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